이거 정말 미역국 끓이면 엄청 맛있거든 키조개로 미역국 끓이면 엄청 맛있거든 어, 잘 먹을게 너무 고맙다 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오늘 키조개 손질부터 키조개로 미역국도 끓여보고 제가 관자놀이를 버터구이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손질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좀 날카로워서 장갑을 껴야 돼요 손 다치지 않게 이제 아직 살아있어 가지고 여기 얘가 지금 벌리고 있던데 다 칼집을 낼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갈리면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벌컥하면 콱, 콱 얘가 부러지거든요. 여기서 살살 이렇게 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기 관자. 이걸 날갯살이라고할 거야. 날갯살 꼭지살 빼놓고는 여기 내장만 빼면 다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긴 잘 떨어지는데 여게 관자가 붙어 있어서 관자를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샥 빠져요. 그러면, 오 이거 되게 크다. 관자놀이, 요 뒤에 이렇게 보면 이게 내장이죠. 네 전문가들은 저 보시면 답답해. 또 모아놓고. 어머, 여기 또 해삼 또 있네. 어머. 음, 어떻게 해야 돼. 해삼 또있 해삼이 나타났다. 여기에 해삼이 붙어 있었나봐요. 어머, 머 일단 해삼이 나타났으니까. 어머, 어떻게 아직 여기 살아있어요. 해삼. 얘도 여기로. 아. 어머, 들어가. 어머, 어떻게 네, 우리 이따 우리 아들 오면. 이렇게 손질해놓은 키조개를 제가 관자놀이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두개로 나눠 놓고 필요할 때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간자놀이는 버터 구이할 때 쓰면 좋으니까 급할 때 술안주로도 좋고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개씩 해서 네 개씩. 지금 나머지 있는 거는 제가 미역국 끓이려고 준비해 놨거든요 미역국을 한번 끓여 볼게요 여기 관자는 버터 구해서 먹으면 맛있어서 이거는 이용 안 하고요 전 여기 날갯살하고 꼭지 부분에 있는 살만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이거로 미역국을 끓일게요 얼린 미역을 그 저는 이제 마늘 이렇게 얼려서 주거든요 이렇게 마늘, 얼린 마늘 마늘 좋아하시는 마늘 키조개를 국간장을 살짝 넣어요 음. 이정도 간은 한소으로 끓으면 은 저는 이제 그때 마지막 이렇게 구운 요런 천일염으로 마지막에 간하거든요 맛있겠다 국물이 이렇게 뽀얘요. 기족에서 나오는 국물이 이렇게 뽀얘서. 이렇게 제가 키족의 손질부터 미역국 끓이는 것까지 제가 한번 영상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